남색깔 기본 니트에다가 중청컬러의 데님을 입었고요. 슬리퍼를 벗고 있었네. <웃음> 여기 뒤에 보이는 자켓을 입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뒤에 엉망인데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치우려고요. 오늘 옷은 닐바이피 체크무늬 윈터 자켓이고요. 그 체크 패턴이 잘안 보이네요. 바지는 베지터블 가이아라 슬림 연청 아니면 슬림 중청일 거예요. 근데 베지터블이 시즌이 지나면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직도 판매 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까만 양말을 신었어요. 저의 최애 백 마르니 트렁크백을 맸습니다 안녕! 선 음, 바디 버터. 밀크 컨센트레이트라고 나왔는데 바디 로션이래요. 아, <목소리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은 톰보이 핸드메이드 코트에다가 분홍 색깔 니트를 입었고요 이것도 잘안 보이는데 와이비... YB... 아 와이드 와이드 팬츠를 입었어요 디올 크로스백 맸어요 오늘은 퇴근하고 진짜 무슨 일 있어도 겨울 왕국을 보러 갈 거예요. 그럼 저는 출근할게 아니다, 보여. 깨끗하게 자라야 너를 위해. 보이지? 응.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 1시 55분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자는 건좀 a 른것 같아요. 1 베이커리의 더티 초코고요 계속 안 먹고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아껴놨는데 지금 제가 당이 너무 당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더티 초코를 먹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3시 반이고요 이걸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웃음> 다 부서지는데 퍼먹는 건가 어떻게 카메라를 흘렸어 <웃음> 음 음, 아, 엄청 달다. 음. 어, 맛있다. 이름이 더티 초코인 이유가 더럽게 먹어져서 더티 초코인가? 아, 손으로 먹는 게 제일 편하네. 제가 방금 엄청 기발한 생각이 나가지고, 무슨 생각이냐면,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인데요. 이거를 뿌려 먹으면 진짜 존맛일 것 같아요. 여기다가 뿌려가지고 먹어줄게요. 어떻게 짜도 아, 대박 대박 와씨 미쳤다. 음음음음 <웃음> 제가 밥먹을래 빵먹을래 하면 밥먹는 사람이거든요? 빵순이보다는 밥순이에 가까운 사람인데 아 너무 맛있어요 지금 샴푸 샴푸 나왔습니다 샴푸 샴푸 사는 걸 계속 깜빡해가지고 아무튼 샴푸가 없었는데 이 샴푸를 겟했습니다 생각난 김에 샴푸도 새로 사야겠어요 록시땅 샴푸 리필 샴푸 리필 백화점 물에서 네이버 페이를 먹이고 낮은 가격으로 저는 AK몰에서 사려고요.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네. 20% 할인에다가 9% 할인 쿠폰, 중복 쿠폰 먹여가지고 9,790원을 할인받았습니다. 육수를 빼무많아이아니숲원너 그래. 뭐야? 이어은꼬무 많은 줄게이은잔이숲이 숲은 너이 숲은 너이래한잔이래 응. 너아이 <웃음> <진짜. 웃음> <잔> <웃음> <웃음> 짠 잠깐만 여기서부터 모여주세요 아, <웃음> 그래. 앞으로 아, 가야돼? 짠내 <웃음> 너무 시간이 되는 거 아니야? 옷스 파란 거 아니야? 넌 <웃음> <웃음> 고생이잖아 짠매랑 할거야? 짠매랑 <웃음> 하나 둘짠 <셋>. 짠메랑 <웃음> 한데 아, 잠깐만 어, 짠메랑 <웃음> 기다려줘 와. 짠하는 거를 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는 거야. 하나 응. 둘셋 하나, 둘, 셋! 숫자 셋! <웃음> 하나, 둘, 셋! 좀 해라. 셋! 하나, 유 봐. 하나, 둘, 셋! 하나, 이거 잡고 딱 진짜가 너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시간이 언제까지 나 하나! 하나! 하나! 하가하메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한숨만 바로 해야 돼. 응. 하나, 둘, 셋, 짠. <놀람> <놀람> <놀람> 새 고무장갑을 샀습니다. <웃음> 제가 얼마 전에 헬로네이처 브랜디드 컨텐츠를 진행을 했는데요. 협찬과는 무관하게 그냥 제가 좋아서 헬로네이처에서 또 추가로 몇 가지를 더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헬로네이처에서 구입한 것들은 이렇습니다. 허니브레드 2,900원 주고 샀습니다. 여기다가 휘핑크림 올려가지고 먹으려고요. 벌써 맛있다. 무항생제 1등급 한동 칼집 삼겹살 8,100원 주고 샀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목살을 삼겹살이라고 칭해가지고 논란 아닌 논란을 일으켰는데 제가 삼, 돼지고기는 그냥 다 퉁쳐가지고 삼겹살이라고 부르거든요. 본의 아니게 혼란을 안겨 드려가지고 <웃음> 죄송합니다. 하겐다즈 카라멜 크렘 브릴레 아이스크림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아무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9,600원 주고 하나 샀어요. 그리고 메론망고 과일치즈 4,900원 주고 하나 샀고요. 세라노 하몽 슬라이스 6,800원 주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붕어빵 사봤어요. 우리 밀과 파수로 만든 뿌띠 붕어빵 400g 6,500원 주고 하나 샀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얼른 만들어 먹어봐야겠어요. 고당도 샤인머스켓 500g 12,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저기 좀 전에는 그건 표점이 높다 고하는 선생님은 선생님 본인부터 학교를 좀 믿어야겠네 <웃음>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내거야어 이거보다는 이게 낫잖아 Let us go. I'm going 거 o 발 o I'm going to go. I'm g o 먹어야 되니까. o I'm going to go. I'm 노래 틀어줘. <웃음> 아. 아니, 여기서 스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새연 노래 틀어줘. <웃음> 오, 들리지, 지. <웃음> 아니, 좀 거칠다.